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도안 신도시 생생정보 콘너시간입니다 어, 부동산 경기도 좀 뜸하고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도안대로 음, 어, 이 도안동에서는 이 도안대로가 강건이에요 여기 보시는 데가 저 앞에 아파트가 원앙마을 1단인데 저기서부터 음, 이쪽 반대편 어, 용계동 쪽 넘어가는 이 골, 에, 고개입니다. 어, 1.9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막혀있기 때문에 앞에 저쪽에 보이는 관저동하고 도안동이 지금 이동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통이 중요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죠.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제 민간개발로 도시개발사업 형식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안대로 1 9 k m 간이 개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답답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적지가 발견돼서 지금 이제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공사하는데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 건물들도 많이 철거되고 어, 이 야산의 이 잎목도 어, 많이 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대정동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소실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벌목이 한참 어, 진행되어서 어, 한층 공사가 진척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저 용계동 지역으로 한번. 어, 어,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날씨가 어, 제법 조금 덥습니다 어제는 좀 선선했었는데요 한 28고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번 <웃음> 길을 넘어가는데요 어, 궁금사항이 조금이라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산불로 인해서 많이 어, 수목이 소실이 된것 같아요. 공사하는 데는 다소 어,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참 어, 문화재 조사 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음, 지금 발굴 조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사체리로 공사가 속게 될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서 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행자만 예전에 다닐 수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공사 골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차도 조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입로 주변에 차가 많이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가놓은 상태입니다. 어이 뱀이 있네요. 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뱀이. 그 산에 가실 때한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 지난번에 대정동 산불로 인해서 어, 이렇게 산불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헬기하고 이제 소방 진입대가 진압대가 이제 투입이 돼서 진화를 다행히 이제 했습니다만 어, 이게 산불 흔적이 이렇게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소나무나 이런 건 벌목이 된 상태고요. 산불, 산불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소실돼서, 어, 일부러 공, 공사 때문에 산불을 누군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어, 이쪽, 이 도로가 이쪽으로 개통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은 어떻게 교모하게 잘 탔습니다. 반대쪽으로 산불 흔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보시는 데가 모건대학이고 이쪽 밑에 보이는 데가 벌집주택 밀집지역 용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안대로 일정국 m 로 중공 예정은 내년이죠. 2020년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2월 말이었습니다만 조금 공사기간이 단축됐는지 조금 안내판에는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도안대로 공사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